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4.0 컨설턴트 김옥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목적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눌러주시고요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목적 사실 이것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에 유튜브 채널을 만들 때 이것저것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매우 편리하고 영향력이 있는 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을 개설하기 전에 명확한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널을 운영하다가 주축이 흔들리게 되어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 실패! 끔찍하죠? 우리가 영상 하나를 만들 때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영상에 들인 공을 생각하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목적을 반드시 정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목적이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는 취미를 기록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브랜딩을 위해서, 또한 비즈니스의 보조수단으로 이렇게 여러가지 목적이 있을 겁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목적을 첫번째로 취미를 기록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아무것도 신경쓰지 말고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아무에게나 보여주고 싶지 않으면 비공개로 설정하시고요 지인이나 가족들에게만 보여주고 싶다면 일부 공개로 설정하면 됩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목적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면 타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올리기 보다는 하나의 동영상에 하나의 메시지를 담으려고 노력한다면 시청자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세번째로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목적이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일단 접어두십시오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나 유행에 맞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조회수를 쭉 늘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네번째로는 비즈니스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동영상 설명문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유튜브는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링크를 쉽게 걸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채널을 브랜딩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동영상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됩니다. 동영상은 시청자의 기억이나 감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블로그, 기타 SNS보다 효과적입니다. 자 여러분,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목적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취미를 기록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익을 얻기 위해 비즈니스 보조 수단으로 또는 브랜딩을 위해서 이렇게 다섯가지 목적을 가지고 유튜브 채널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시나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기 전에 꼭 이거에 맞는 목적을 설정하시고 여러분들도 파워풀한 유튜버가 되시길 희망합니다